좀 반성과 사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딸이 태어날 무렵부터 최고위원 선거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딸은 2 m 정도는 혼자 걸을 수도 있고 기저귀 같은 간단한 단어는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어났을 당시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라서 제 짝꿍하고 저는 항상 그리고 매일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여러 결정에 관여하고 현대아 특위위원장으로서 당 플랫폼 구축, 당 네트워크 강화를 고민해 왔으며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으로서 검찰과 법원의 개혁을 주제로 국민들을 만나고 이제는 국회혁신특위위원장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과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당의 젊은 의원으로서 2030 컨퍼런스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얼마만큼 성장을 했고 또 당이나 정치, 사회의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힘없는 자들이 힘이 되겠다고 했던 제 최고위원 선거 캐치프레이즈에 비춰봤을 때좀더 부끄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은 기간 좀더 열심히 하고 고민도 많이 해서 애초에 제가 기여하고자 했던 바대로 당의 활력을 제고해서 강하고 활기차진 당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남북평화, 포용국가,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등이 진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고위원이 되고 보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깊이와 저력에 대해서 보다 깊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라면 보다 큰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시는 당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당원분들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모든 당원분들이 기대하신 바와 같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에게 부여된 일들을 할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칠 때는 스스로에게 좀더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뻐해 주시기도 하고 또 질책도 해주시기도 하고 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